드디어 이제 우석순이 컴백을 합니다. 4년 10개월만요. 네. 이제 제 세트여가지고 <웃음> 여기에서 <웃음> 이제 한 명씩 세트가 이렇게 달라요. 제일 좀 음, 자켓 촬영에서 좀 밝고 에너지한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좀좀 설레고요. 어, 컴백을 한다는 게 좀, 이제 좀 실감이 나요. 그래도 이버스에도 도겸이, 홍시 형이 완전 막스포를막 했더라고 그러니까 팬들은 아직 모르지만 대충 좀 유지를 챘어그 파이팅해야지는 쓰라고 댓글에도 아 걱정이야 미리 알려주면 없다 뭐. 혹시 내 자켓 찍는 도 와주고 말이야 여기 만점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석준의 순입니다 내가 센터니까 오늘 <목소리> 첫 번째 부터 <보도> 내가 센터니까 지켜주면 우리 <목소리> 팀의 센터입니다 비주얼 센터 얘를 볼예요얜 석이에요 안녕하세요 석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년 <5년> 만에 컴백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베테랑 가수 <목소리> 안녕하세요 베테랑 가수 석한국은 선수야 태국은선수 아니라 부석순 아 귀엽다 왕대도대도 같다 약간 거침없이 하이키 부스터 같은 그치? 잠하이 조금 기빨려 원래 일 있잖아, 우리 래 <웃음> 어, <카메라에 있네. 웃음> 전혀 요구하지 않으신 걸왜 우리가 하는 거야? <웃음> 아, 이거 좋았어 에 <웃음> 드릴 웃음은 바이러스라 컨 지금부터 웃음은 바이러스다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야, 이 쉬어 쉬어 <웃음> <웃음> 됐어. 어때, 웃게 되죠? <웃음> <웃음> 그 봐. <웃음> 웃게 되잖아. 그치. 내가 나한테 반할 때가 있다니까? <목소리> 어제 연습 끝나고 돈가스 먹었어요, 밤에. 근데 밥을 안 먹고 돈가스만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더웠었어요. <목소리> 어요야 이렇게 뛰는 <웃음> 이게 아니라 이거네 나만 직진을 뛰고 있었어 아 <웃음> 너만 직진을 <웃음> 하고 있었어? <웃음> 아, 처음에 소샤 안녕하세요. 오 불살. 렛츠게 고트 댄 타워. 샬라이 네. 수수 있어. 할수 있어. 이팅 아, 근데 약간 기분 나쁜데 알았어?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먹던 거야. <웃음> 새 거야. 너무 잠, 잠, 다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잠, <웃음> <웃음> 아 뭐야 <웃음> 제가지금왜왜 뭐야 ㅋ ㅋ 러 확실히 나다 내려가는 주식 같 알다가도 모게 인생 뭐지보시물고마시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네아 저희 부석순 네. 아 앨범 자켓 촬영이 네. 이렇게 끝이 나네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헌정 응원, 응원단이 되어 어. 네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아. 저희가 한 오랜 오랜만에 5년 만에 네 이번 앨범으로 네. 우리 부석순은 어떤 목표가 있나요? 아뭐 아. 저희는 뭐 거침없이 때부터 목표가 다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목표? 거침없이 정말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저희들의 패기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으로 이번 음. 앨범도 그쵸? 정말 파이팅 해가지고 어? 우리 캐럿들, 어? 네. 뭐 많은 분들한테 어... 우리의 파이팅 에너지를 맞습니다. 잘 전달해드려서 좋은 어... 그런 그룹이 런 되자고요. 저도 <웃음> 뭐 사실 이번 앨범은 좀 즐기려고 <웃음> 했는데 <네네>. 1등 해버릴게요. <웃음> 어, 좋아요. <웃음> 그리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너네 밟히더라고요. 적당히 해라. 네. 우리가 너네 발부러갈 테니까. 진짜로. 잘하더라. 황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황 음, 선배님 모 있어요? 좋아해. 황 선배님 보랑해. 네. <웃음> 네. 어, 거침없이 때 보여드렸던 에너지 보다 더 뛰어난 네, 엄, 엄청난 에너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해야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부석순이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부석순. 안녕. 화이팅이야.